댄디하게 아주 깔끔한 댄디를 머리를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남자 머리 자르는 데는 뭐, 일류명사가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블랙형입니다 아, 오늘 커트 손님은 이 밑에 좀그레나루 쪽이 숱이 많지 않네요 그래서 윗부분하고 밑에 부분하고 연결하는 이런 부분들 그 어떻게 머리를 잘라야 어 깔끔하게 연결이 될지 보고 예, 한번 또 열심히 따라해 보세요 어, 지금 이제 속의 머리가 이게 숱이 좀 얇아서 그렇지 숱은 뭐 없진 않은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하냐면 윗부분을 좀 약간 정리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푹 파는 것보다 정리해서 깔끔하게, 댄디하게 아주 깔끔한 댄디를 머리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나오는 이 밑에 머리 먼저 처리를 한번 해는거예요 이렇게 딱 끝을 그리고 위에 부분을 살짝 빗과 가위를 이용해서 싹싹 잘라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밑에 라인을 한번만 더 끝에 라인을 빗끝과 가위끝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착착착 잘라주세요.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잘라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짠짠짠짠짠 짠, 짠, 짠, 짠.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올리는데 45도의 어떤 그 각을 두고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 주시면 될것 같아요 밑에서부터 위로 그렇게 되면 약간 그라데이션이 완전히 하였던 부분과 검했던 부분을 회색 부분을 만드는 거죠 회색 같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렇게 색깔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색깔에 맞아? 네. 어 그렇지 여기 어, 이게 약간 밝고 여기가 약간 중간이고 그 다음에 여기 어둡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윗그 위에와 밑에 부분에 어떤 연결 부위가 정확하게 이렇게 선명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깔끔하게 이렇게. 그래서 가위로만 이렇게 라인을 정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네,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일단 이런 어, 구렛나루 쪽에 이런 라인들은 거의 대부분 이따가 이제 클리퍼로 좀 정리를 해드릴 거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위 밑에 부분 연결 부위 뒷부분의 연결 부위를 여기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같이 숱이 좀 많아요. 여기보단 그러면 윗부분을 먼저 가이드라인을 또 잡으셔야죠. 쭉쭉 올려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잡으면서 쭉 올려주시되 어느 정도 되면 딱 여기까지 올려주시는 거예요. 위까지 이렇게 잔잔잔잔잔잔잔. 자 이렇게 가위질을 열심히 연습하셨다면 제가 지금 자르는 거 분명히 따라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윗 부분도 마찬가지. 너무 여기가 툭 튀어나오면 안 되죠. 밑에 부분이 너무 하얗게 올라가면 안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가위와 이 빗을 이용해서 머리를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귀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귀. 귀 생각하셔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귀 아우 생각하기도 끔찍하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라인들은 바로 이렇게 해서 라인을 이렇게 잘라 주시는 거예요. 튀어나오는 거. 어차피 머리를 많이 바싹 치실 분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기계나 이걸로 해서 이렇게 막 밀어 가지고 자를 게 아니니까 정리를 한다 생각하시고 툭툭 정리를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요 라인적으로 잡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튀어나왔던 부분을 이렇게 위로 미는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렇게 빗을 이용해서 살짝 밑에 부분을 살짝 이렇게 걷어 내 주시는 거예요 그 길었던 부분들 그러면 이렇게 라인을 살짝 잡아 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되는 거죠 요귀 라인도 귀를 꼭 잡으시고 바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치시면 완전히 깔끔하게 라인이 되는 거죠. 오늘은 바싹 안 치고 약간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머리를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좀 깔끔해지셨죠? 그죠? 이제 여기서 이제 제 옆으로 왼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그래도 이쪽, 왼쪽도 보면은, 왼쪽에도 이렇게 지 밑에와 이렇게 좀 갈라졌을 때, 이게 수의 양을 차이가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 윗부분도 들어가지고 45도로 들어서 이렇게 툭툭툭 치고, 위에 가위로 이렇게 툭툭 치고 올라가면, 당연히, 층이 살살 나면서, 네, 깔끔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툭툭툭툭툭툭 치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툭툭툭어 이렇게 툭툭툭툭툭 툭, 툭, 툭, 툭 이렇게 쳐셔가지고 위에 부분을 치실 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위로 쭉 올려서 그냥 쭉 올라가는 거예요 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빗과 가위를 이용해서 자르는 법을 제거 영상 중에 나오니까 그거 잘 참고하시고 어 이렇게 좀 연습하신 다음에 접근하세요 그래야 이 빗과 가위를 이용해서 머리를 자를 때 어 힘들지 않게 제가 제가 잘르듯이 이렇게 자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이렇게 라인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어, 이렇게 딱 이렇게 쳐주세요. 밑에 라인을. 자 보이시죠? 음. 그 다음에 바로 가위를 이용해서 우리 귀위 라인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주죠. 깔끔하게 클리퍼도 소용없죠? 이렇게. 이렇게 수시 밑에 라인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빗과 가위를 이용해서 잘라주시면 훨씬 좀 약간 이렇게 좀 깔끔하게 나올 수 있고, 물론 클리퍼로도 분명히 가능한 거 제가 지금 어렵게 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손님들한테는 어, 플러스 알파겠죠? 자, 이렇게 쳐주세요. 그래서 귀에 라인도 살짝 이렇게 쳐주시고, 자, 이렇게 쳐주면은 분명히 깔끔하면서 우리 손님 입장에서는 어, 가위만 로좀 잘라 드렸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가위와 빗을 꼭 이용하는 어, 연습을 하시고 머리를 초보명사분들은 잘라 주시면 좋겠어요 머리카락을 이렇게 좀 잘라 주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나오는 걸볼 수가 있죠 밑에 라인도 마찬가지 여기 라인도 자, 라인도 살짝 이렇게 위에 라인도 빗을 이용해서 가위를 이용해서 툭툭툭 잘라 주시고 아까 금방 마무리했던 클리퍼로 바로 이 부분도 끝에를 살살 이렇게 쳐주세요 걷어낸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딱 들어서 80도 정도 들어가지고 살살 이렇게 쳐주시고 귀에 이 뒷라인 같은 경우를 이렇게 클리퍼로 살살 정리해 주시면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죠 어차피 정리는 이런 정리는 클리퍼로 할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살짝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어, 빗과 가위를 이용해서 좀 많이 잘라 주시면 어, 손님들한테는 진짜 뭐 그만큼 뭐 일류미용사가 없죠 네, 남자 머리 자르는 데는 뭐 일류미용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툭툭 쳐서 이렇게 끝에 부분만 쳐주시면 될것 같아요 많이 올리지 마세요 네. 자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깔끔해 지셨죠 여기 삐져나갔다 이거 이거 좀 정리할게요 영상으로 보니까 바로 삐져나왔네요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뒷머리 가보겠습니다 <웃음>